I don't know. 아예 반장님 아이 무슨 복귀에요 아 어제 다 설명드렸는데 벌써 다 잊으셨네 제가 한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저희 관할 지역에서 칼집 놓고 도망간 새끼 기억나시죠 지금 계좌불러 갑니다 예. 네. 다 아는 수가 있죠 제가 빨대 하나 꽂아놨는데 이번에 정보 확실합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원장님 <웃음> 그 부평공원 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주변 좀 돌아보려고요 어쨌든 반장님 나 오늘 못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아시고 조영사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예. 아예 알겠습니다 끊습니다 아이고, 이 새끼 어디 있는 거야 여보세요 아예 여기 부평공원 앞에 그 주차장 인데요 여기 간짜장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 지금 차에 있는데 와서 전화 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아 그냥 밖에 나와 있을게요 예,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조영사 어디야? 형이 오고 있는 거지? 걔 거기 없대요. 벌써 벌써 날랐다는데. 뭐라고? 그 빨대 꼬반놨노 지금 같이 있는데. 친딸 이제 여기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. 아이 새끼들 이거 진짜.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. 아, 일단 알겠어. 야, 돈 정보를 줄 거면, 어? 제대로 줘야될거 아니야? 어? 야, 그만해라, 임마. 에이씨, 진짜. 야, 동우야. 그러니까, 진작에 임마. 정보를 똑바로 줬어야지. 저게 확실한 정보였어. 아이 그래도 지금 어디라는데? 아, 지금 여기 저 앞에 오락실이라니까. 지금 한번 가보시죠. 오락실? 예. 네. 아, 일단 한번 가보자죠 예, 맞아? 예, 네, 맞아요. 넌 이번에도 아니면 최소 5년이다. 저 새끼 저기 있네. 가정준아. 경기야! <웃음> 아유, 형님! 야, 얘 기절했냐? 야! 야! 에이! 에이 일어나봐, 임마! 야, 임마! 일어나, 임마! 에이! 야, 이리 와! 이거 뛰었다고 힘들다. 이나배 그연 <목소리도> 진짜 고생했다 야